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파워디렉터 20버전 업데이트 내용 중 하나인 타임라인 마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임라인 마커를 알아두시면 편집할 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거나 또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타임라인 마커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쾌적한 편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타임라인 마커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임라인 마커를 사용하면 만약에 오늘 하루만에 편집을 끝낼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에 와서 다시 편집을 하게 되면 어? 내가 이 부분에 뭘 넣으려고 했던가? 혹은 어떻게 편집을 했지? 그럴 때 기억하기 쉽고 또는 혹시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 프로젝트를 넘길 때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 단부터 어떻게 해달라 이런 기록용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 마커를 활용하시면 이런 부분들이 좋고요 자그 다음으로 타임라인 마커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 마커의 종류는 총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눈금자 부분 이 눈금자 부분에 대해서 마커를 설정할 수 있는 게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클립이나 사진, 영상 같은 부분에 마커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타임라인 전체에 활용하는 방식은 여기 눈금자 부분에 타임라인 마커를 올릴 겁니다. 이럴 때는 주로 영상을 분할할 때 또는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효과를 넣겠다고 기록할 때 이럴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영상을 진행을 하다가 오디오 음파가 없는 부분에 가서 이렇게 인디게이터를 두고 나중에 컷 편집을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두고 싶으시면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타임라인 마커 추가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옆에 가서 영상을 들으시면서 분할 지점을 맞춰놓은 다음에 이런 작업이 다 끝났으면 이렇게 타임라인 마커를 바로 클릭을 하면 인디게이터를 굳이 내가 끌고 오지 않아도 바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컷을 하고 다시 가서 바로 컷을 하고 움직여서 컷을 하고 이렇게 단축키와 사용을 하시면 엄청 빠르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타임라인 마커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삭제를 할 것이 아니라 트랜지션만 넣겠다 할 때는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색깔도 바꿔가지고 이렇게 확인해서 보시면은 이 부분은 파란색이고 이 부분은 회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텍스트 같은 것도 내가 타임라인 마커 둔 곳에 가서 여기서는 텍스트가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막.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더블클릭해서 보시면 내가 어떻게 설정해놨는지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커서를 올려도 어떻게 적어놨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텍스트를 올려서 자막이 나오게끔 설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자막뿐만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음악이라든지 영상, 사진들을 이런 식으로 두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음악 해두시고 페이드 인 시작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클립 색깔도 바꿔가지고 여기선 헷갈리시지 않게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타임라인 마커는 이렇게 움직여서 위치도 바로바로 바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싶으시면 더블클릭을 하셔서 제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모든 타임라인을 제거하고 싶으시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모든 타임라인 마커 제거 단축키 Ctrl-Shift-M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단축키를 알려드리면 Shift를 누르고 방향키를 누르면 내가 지정해 놓던 타임라인 마커를 바로바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타임라인 마커를 클릭을 하시고 모든 타임라인 마커 편집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내가 여기서 몇 번째 마커는 어떤 편집을 넣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삭제를 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선택하신 다음에 빼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삭제 이런 식으로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식, 클립에 마커를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클립에 마커를 넣고 싶으시면 이렇게 클립을 파란색으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선택이 안 되어 있으면 타임라인에 마커를 추가를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할을 한 상태에서 여기는 크롭 기능을 넣겠다 또는 필터를 넣겠다고 가정을 한다면 또 단축키 M으로 추가를 하시고 움직여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름을 적으시고 필터 기능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뭐 필터를 넣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메인 타임라인에 뒀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컷 편집을 해버리면 이렇게 당겨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기록했던 시간과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 클립에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단축키로 편하게 이렇게 넣으실 수 있고요 색깔 부분도 조정해서 차별을 떠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단축키로 사용해서 마커를 설정한 부분에 가서 움직이실 수도 있습니다 메인에 추가하는 마커도 그렇고 클립에 추가하는 마커도 시간이라든지 변경하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제거하고 싶으시면 마커를 더블클릭하셔서 제거를 하셔도 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클립 마커에서 선택한 클립을 제거하려면 Shift-M 눌러가지고 이렇게 선택한 마커도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 메인 마커처럼 모든 마커 편집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점 유의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를 해드리면 마커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메인 타임라인에 추가하는 마커 기능은 컷 편집을 한다든가 분할을 하거나 트랜지션을 적용을 시킬 때 또는 다른 영상이나 사진, 음악 등을 추가할 때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영상 클립 자체에 무언가 크롭을 한다든가 클립을 움직인다든가 그럴 때는 여기 클립에 마커를 추가하시면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